이젠 쿠로사키랑 방이 친해진 것 같아서 솔직히 난네 그런 점이 좋아 아니, 그, 그런 식으로 사람 놀리지 좀 말아줄래? 다녀왔어 어? 왔어 이치구? 다친 데는 없어? 어, 그게 다친 데는 없지만 어. 왜 그래? 잘 들어라. 현 상황을 간단하게 전하겠다. 질문은 받지 않으니 집중해서 듣도록 해라.